야야야! 너뭘그려봐 정말 한번 혼나고 싶어? 아에 어... 어흑 띡... 아 내라면! 아침 식사로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으면 여쭈 배당인지 마련란 말이야! 벌써 다닌 수어 야, 설라 <뭐라> 빨리 라면 웃어놔! <뭐라> <뭐라> 누가때렸니아 아, 담임 선생님 되시도아 글쎄 얘가 지금 응? 아 이게 이제... 아, 나중에 말해라 지금 바빠 자 빨리 가 어? 어이 이분네쁘네 아니 언젠간 잡고 말 거예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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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, 부탁한다. 뭐라는지 몰라도 가라는까야지뭐 그냥 다리는 되는거 아니야? 응. 네만네거 정권 준비. 풋풋. 풋풋. 풋풋. 풋풋. 풋다 풋풋. 풋풋. 풋풋. 풋풋. 풋풋. 풋풋. 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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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하니 다시,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<웃음>